아이쿠 반갑습니다자 오늘 이제 나오호미 도달깨기 마지막 시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콜라보 도장으로 가볼텐데요. 오늘 생방에서 여러분들과 콜라보 도장 라인업에 대해서 의논을 좀 했고, 라인업을 좀 새롭게 좀 짜봤거든요. 라프타리아, 밀림, 쿄, 램, 에밀리아, 마무르, 라인하르트. 이렇게 가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가장 좀 궁금해할게, 아, 둘다이 피대지 자석들. 피대지인데, 어, 라인하르트가 조금 더 공격적이죠. 얘보, 얘보다는. 근데 나오미는더 방어적이다가 갑자기 공격하기가 겁나 셀수 있는. 대단히 궁금합니다. 대단히 궁금하고. 자, 오늘도 봄이랑 해우 계정으로 모든 캐릭터가 옷장 풀어까지 다 맞춰진 상태입니다. 잠깐 둘이 개투한번 구경하고 갈까? 1300만 90, 1400만. <웃음> 둘이 그냥 1400만이구나. 자 콜라보 도장 그 첫번째 매치 들어갑니다 라프타리아가 나와있습니다 아 라프타리아가 또 나홈이 좋아하는데 그죠? 이거를 이렇게 붙여봐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사람이 원래 재밌잖아 <웃음> 그런 사람이 재밌는거 아니겠어요? 둘이 한번 붙여봐봐 아 쫙쫙쫙쫙 들어가고 있고요 라프타리아가 주인님 하지만 전 진심을 다하겠습니다. 그것이 주인님을 향한 나의 마음입니다. 팍, 샥, 팍, 샥, 팍, 샥, 팍, 팍, 팍, 팍, 팍, 팍, 팍, 오, 야, 야, 뭐지게 때린데? 자, 18,000 나오고 있구요. 자, 4600. 딜은 지금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만, 궁을 만들어놨어요. 자, 쇠도 들어갑니다. 33,000원 33,000원 상당한 편이었어요 나쁘지 않은 편이었고 야 이게 또 너무 잔인하네 나오야너 그릇갖고 세게 해야 되겠나 아 우와 어 잠깐만 야이마이마피 한번 보자 피통 한번 보자 개성이 잠깐만 어 잠깐 우리 자, 잠깐 야 얘들아 잠깐 오케이 잠깐 오토 잠깐 스톱하고요 잠깐 스톱하고 자 서로 궁을 박았으나 지금 안 죽었어요 서로 자, 라프다리아 개성이 지금 발동 됐습니까 발동됐네. 노템 상태에서 피 16만입니다. 자신의 방어력 300%만큼 최대 생명이 증가했고요 점투에 참가한 아군 모두가 같은 속성이, 같은 속성이지 않나? 피감까지 들어간 것 같은데? 피통도 크고 피감도 있어가지고. 야, 라프타리아 라인업이 넣길 잘한 것 같다, 여러분. 얘, 얘 도장 꽤 할지도 몰라. 와, 커플끼리 뭐하냐. 그래서. 둘 다, 둘다 커플이 더럽게 단단해. <웃음> 둘다 단단해. 우와 이것들 봐라 자 삼성세도 갑니다 몰라요 이거 빡! 7 5 0 0 0야 라프타리아 임마도전기좀 하는거 아이가? 자 나오미가 좀 놀래가지고 야야너 야, 왜이래 우리 스파링하는거 아니었어 왜이렇게 세게 쳐? 이러면서 언제 스파링이라고 하셨어요 이 아까 내한테 공날렸잖아와야야 야, 잠깐만 성공 보스 야 잠깐만요 라프타리아 이거 라프타리아 이기면 여러분 이거 또또또또 또, 또, 또, 또 견딜 수 있다 이거 또 견딜 수 있다? 빡! 와 분노가 많이 쌓였어. 예 지가 스파링 하고왜 놓고 갑자기 열 받았어. 요 열이 빡빡하고, 이씨야. 야, 저 판부터 이렇게 재밌게 묻는다고? 자, 교수들은 다음 매치, 밀림 나바가 나와 있습니다. 자, 밀림아. 니네 오늘 뭐, 치면 그거 잘 터져야 이길 수 있을 거야. 자, 밀림 무엇을 선택합니까? 오케이. 파이어스톤, 파바박, 쐐기 패고 있고, 25,000. 25,000. 또 밀림도 잘하는 게 뭐냐면, 필살기 견제를 잘하거든. 다크커스 뭐니? 16,000. 필살기 바로 만들었구나. 자, 밀리마. 견제해라. 오케이. 그렇지. 나이프 윈드 툭툭툭. 25,000 뽑으면서 일단 견제를 했다 보니까, 어? 근데 우리 지난번에 이, 이, 이 비슷한 상황이 나왔지, 그지? 견제 당하니까 그 다음에 그소멸을 당해야 되는데, 이거를 그냥 만들면서 디버프를 풀어버리고, 와, 나 이거 방금 인내 뜨는 줄 알았다. 순간. 아, 야, 이거 저 이제 디버프가 들어갔다 보니까 디버프를 또 지우고 싶어가지고 방패를 또 썼습니다. 자, 여기에, 미상이대치다 보니까 또 이걸 쓰고 있고요. 야또 배속각이다. 배속각계 배속. 이게 폐가 이제 말리기 전까지는 계속 똑같은 짓을 반복할 것 같군요. 자 이제 그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폐가 드디어 궁이 나가게 되는 순간입니다. 자이 궁이 근데 기폭이다 보니까 기대를 빵! 크게 안 했어요, 사실은. 크게, 안, 크게 기대를 안 했던 게, 부활도 있고, 예, 기대가 크게 안 됐어요. 밀리마 수고했다. 자, 밀리이 이길 수 있는 상대는 아니었던 걸로 보입니다. 자, 교수들은 다음 길투 쿠사나기 켜입니다. 쿠사나기 켜가 또 이게 또 의외의 또 변수를 한 번씩 이제 굉장히 날카로운 펀치로 굴 많이 붙여놓고 기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역속이라가지고, 총알아가라 2만 3천. 불을 많이 붙였습니다만은, 불을 지울 줄 아는 유성방패입니다. 예, 끝났어요. 예. <웃음> 자, 또 배속 준비하세요. 배속 준비하겠습니다. 자, 큐, 궁감이다 빵! 자, 5만 나왔고요 5만 나왔고요 아, 다행히 유성방패가 없구나. 잘 매끄럽게 잘 싸우네. 오케이. 이게 엄청 세대일. 우 자, 웃어서 들어가는 필살기로 마무리가 됩니다. 계속되는 결투입니다 오램기대해험 이러면서 와 사기캐다 이러면서 오 자, 램에 대한 반응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램이 의외로 굉장히 다크워스거든요 의외가 아니었지 쟤 진짜 상당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오늘 역속이라는 거이성으로파세격 우와 3 8죠 역속이고 그 단단한 캐릭터한테 이정도 박는다는 거는 상당합니다 아직 버프도 그렇게 많지도 않았는데 자 다크워스 보니 나오미는 분노를 쌓고 램은 버프를 쌓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나오미의 궁이다 우와 사만0 그런데 예 가크당 이걸 예. 견디고 역으로 칠수 있는 사람은 더원형님밖에 없지 않나 밖에 없는 건 아닌데 하여튼 그 정도급은 대야 교수세드는 어. 다음 결투 에밀리아가 나와 있습니다 과연 어떤 식으로 싸울지 구경해보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죠 툭툭툭툭툭자 만천 나오고 있고요 자 에밀리아 빙결 오 좋은 선택이에요 야 에밀리아 또개 사기캐 중에 하나거든 이거 계속 빙결시키다가 지가 궁세리 박아 보는 수가 있어요 나오면 당황했어요 뭐 이런 애가 다 있어 이러면서 계속 물러나 악당 이러면서 딜까지 넣으면서 이성이라서 딜까지 들어가면서 빙결 궁 가나요? 아니면 빙계 그렇지. 빙결 가는 게 맞아요. 예. 이거 궁 써주면 에밀리아 끝나요. 나오이안 죽거든, 그걸로. 와, 이제 에밀리아 적정했는데 그렇지. 이게 맞아요. 이게 맞아. 자, 붙으면서, 아, 빙결이 이성이 떠야 되는데. 오, 예. 드디어 빙결 없어졌다. 자, 자, 여기 보세요. 이제 봅시다. 자, 파 끄당하면서. 예, 임마. 지가 제일 잘하는 걸 하긴 했어요 빡! 해서 이걸로 이게 지는 이겼다고 생각했을 거야 오! 저 오빠가 왜 살아났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나오미가 뭐야 나 너무 추웠잖아 이러면서 너 때문에 겨울이 더 싫어졌다고? 샥! 혀! 버킷! <웃음> 미치겠다니까 근데 진짜 궁금하긴 했어막 계속 핑계만 를 쓰면 결투가 어떻게 될지 궁금하긴 했거든 그끝을 오늘 본것 같아요 계속 핑계를 써도 결국에 패가 딱 말리는 순간이 오고 그때 이제 궁이 나가게 되고 궁끼리 교환을 하게 된다 거의 메인 매치급이죠 마무루가 나와있습니다 자, 마무루는요 우세 속인데다가 상당한 핵 딜러기 때문에 어떨지 모릅니다 자 시작됩니다 다끝커스 보니 톡툭툭툭툭툭툭 오, 벌써 필살기 만들었다고? 나우미가. 와! 야, 이게 나우미야. 끝납니까? 까크다. 와, 안 죽었어요. 와우. 야, 이걸 또 버티네. 또 역속이기도 했고, 분노도 많이 안 쌓였고, 저반에 궁을 빨리 쓴다는 게또 이게 또 지한테는 어땠지는 모릅니다. 짜자자자자 시작하면서. 짝 때리는데 43,000 요 정도씩 요 정도씩 때리고 있긴 한데 궁금하네요 삼성 유성 방패와 마무리의 궁이 격돌합니다 자 짜끄닥 쭉쭉 43,000 밖에 안나왔어요예이러면은 짜끄닥도 약할 수밖에 없는 거고 아하 마무리가 예 궁도 한번 견디고 했는데 오야 부활 뽑았다 부활 뽑고 와 회복이 많이 됐어 짜끄닥까지 한번 더 있거든 짜끄닥 했는데 안 돼요. 예, 안 됩니다. 그래도 상당히 마무리는 그래도 꽤나 예, 꽤나 가능성 있게 싸운 모습입니다.만은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의 메인 마체.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하셨던 라인 하르트와의 격돌입니다.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아, 알것 같기도 하고 알것 같기도 한데 그러나 변수가 있어요. 라인 하르트한테는 불사라든가 삼성갑니다축 축. 예, 빡! 와 뭐고? 역속인데 5 6 0 0 0이가 피사이 벌써 맞... 마... 야... 야이데난 모르겠는데? 로또 VS 방패 그러네 근데 로또가 잘잘 잘 떴어요 와! 못죽겠네보아을못 뽑았네? 우와 진짜 몇집 미쳤다 근데 풀업 라인하르트 궁을 견뎠어 방패가 안 들은 상태에서 그냥 견뎠어 와 아, 그러나, 예, 예, 예. 말하는 가운데, 이제, 부활이 뽑히고 있구요. 자, 요번에는, 나오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내네 차례인가. It's my t i 시와 이걸 또 견디네? 부활 없었거든? 아니, 뭐, 불사 없었거든? 완전 실패로 살았어요. 어떻게 살았노? 모든 이력치 25%인가 때문에 어떻게 다못해냈습니다 그렇지, 둘이 이 정도는 싸워줘야지. 그래야 너가 메인 매치지. 잠깐만, 이거 라인하르트, 라인하르트 각이거든요, 지금? 근데 모르는가? 피가 꽤 많아요. 야, 이들 뭔데, 변태 같은 놈들이라냐, 여러분. 변태 같은 놈. 근데, 진짜 변태 같은 뭐, 놈들. 저래. 빡! 와, 야! 6만 4천 밖에 안, 야, 얘들 이렇게 세게 때리는데, 이걸 다 견디고 있는. 야, 야, 이, 이싸움 이 진짜, 레전드야! 억수로 가! 어, 어, 어, 어! 그 정도는 안 됩니다. 라이하르트야니 임마 지금 불사 정도는 썼어야 된대. 끝나는 것 같은데요? 쇼! 빡! 허 39만. 39만이라고? 노템 맞짱에서 39만이라고? 이게 뭔데? 변태들끼리 싸우네, 이러면서. 근 변태들끼리 싸우는데? 이걸 방, 방돼지. 방돼가 이걸, 와, 진짜 변태는 나오였다, 이러면서. 이제 분노가 풀스테로 쌓이고, 그지? 이 결투가 최근 도장 깨기 중에 넘버2에는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저는 더원, 더원, 더운, 지난번 더원전이 최고 명장면이었던 것 같고, 요 싸움이 두 번째인 것 같아요. 와, 지렸다, 진짜.